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훈 소장입니다. 대한민국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업통TV입니다. 예 이번 시간부터는 요 어, 새로운 신규 섹션을 마련했습니다. 예 창업통 김상훈 소장의 포스트 코로나 창업상담입니다. 최근 저에게 뭐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5 0 1에 1116번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핸드폰으로 창업시장의 다양한 문제점들, 고민거리들 결정해야 될 문제들 이런 내용들을 직접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선능력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아니면 이미 이메일로라든지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대한민국 창업자들의 고민거리 어떤 내용을 상담하는지를 하나의 케이스들을 선별해서 이 창업통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창업통 김상훈 소장의 포스트 코로나 창업상담 1회입니다. 어, 먼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은 이 창업상담이라는 이 키워드 뭐늘 어떻게 보면 어, 창업시장에서 누군가는 내 입장에서 정말 사심 없이 내가 고민하는 방향을 알아서 맞춤형으로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고민거리 많이 있는데 창업통 TV는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도 이 창업통 TV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한테 인연이 되신 분들 뭐 직접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와 인연 되신 분들만이라도 이 대한민국 창업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좋겠습니다만 대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창업을 통해서 허무하게 실패하거나 허무하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창업통 TV와 저김 소장이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 상담 첫 번째 시간에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제, 저에게 지난번 장문에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메일 내용은, 어, 40대, 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부부, 종자 또는 7천만원이라고 합니다. 7천만원. 7천만원을 들여서, 어, 남편은 고깃집을 하고 싶고요. 아내분은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어, 올해 45세 예비 창업자입니다. 현재 아내와 함께 어, 창업 준비 중인데요. 아내의 창업 아이템은 카페 창업, 그 중에서도 마카롱 카페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40대 가장 분은 요즘 창업시장, 카페시장 어렵다고 얘기하고 돈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고깃집 창업이 나, 낫지 않을까요? 문제는 소돼지, 닭, 우리 어떤 고깃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음. 저희는 지금 수도권 신도시 상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저희 부부에게 나은 아이템인지 카페시장과 고깃집 창업시장에 대한 김소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뭐 이런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이 예비창업자분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첫째, 아이템! 그 중에서도 고깃집 카페 창업! 종자돈은 7천만원이에요? 과연... 무슨 사업을 했을 때이 예비창업자 부부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가치까지 담보하면서 첫 창업 아이템으로 더 나을 수 있을까요? 뭐이 내용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나라 외식업 중에서 음, 저는 사실은 7천만원 종잣돈 이거 가장 중요한 팩트고요. 두번째 외식업을 할까 판매업을 할까 서비스업을 할까 제로 베이스 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식업 중에서도 뭐식사류가 날까 주류 아이템이 날까 식사와 주류를 같이 하는 아이템이 날까 요즘 뭐 핫하다고 하는 딜리버리, 배달 아이템이나, 아니면 뭐 카페 아이템, 뭐 다양한 외식 관련한 뭐 이런 수많은 판매업 아이템까지 참 많은데 지금 이 고민 상담을 해 주신 40대 예비, 예비 창업자분은 그냥 고깃집을 할까요? 카페를 할까요? 종잣돈 7천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7천만 원의 가치가 어떤 금액이냐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1년에 한 100만명 창업하는데요. 그 중에 평균 창업자금이 한 7, 8천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2, 3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서 1억 원 정도 창업자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저는 먼저 고깃집과 카페시장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고집과 꽉 카페 창업은 결이 다른 아이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깃집은 식사도 될수 있고 술안주도 할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업종이고요. 카페는 그야말로 커피, 테이크아웃, 테이크인 요즘 뭐 카페 딜리버리 배달도 합니다만 전혀 결이 다른 시장이죠. 고깃집 그러면 저는 뭐 우리나라 뭐 웰빙 트렌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고는 살 수지 못합니다. 뭐 소, 돼지, 닭, 오리 다양한 아이템이 있겠죠. 먼저 고깃집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고깃집은 아마 포탈에 보면 전체 고깃집이 한 12만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의 제가 메일에서는 보면 그냥 돼지 관련 쪽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돼지 관련 고깃집 요즘 뭐 돼지 그럼 삼겹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갈비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즘 뭐 명류 진사갈비처럼 뭐 이미 500개까지 오픈한 이런 대형 고깃집 시장도 있죠 하지만 7, 8천 1억 정도 내외로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쳐다봤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깃집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좀 영업시간 자체가 다르죠 특히 이런 저가 고깃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점심 식사도 하면서 본게임은 오후 6시부터 여차하면 새벽 2시까지 이 정도에서 식사보다는 술 한잔 아이템이 강한 반대로 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카페시장은 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불안기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카페시장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한 8만개 정도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카페 시장은 급팽급창하고 급행창, 있습니다. 물론 뭐 대형 5억 이상 투자하는 대형 카페 시장이 있고 또 아주 작은 카페 시장도 있고 뭐중과때그 사이를 점유하는 또 이런 카페 시장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메일해 주신 분은 마카롱 카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뭐 마카롱 전문 카페 우리나라 마카롱 카페 가장 원조는 방배동 설레마을이었거든요. 프랑스인의 간식거리, 프랑스인 집성촌이었던 설레마을에서 시작된 마카롱이 사실은 저쪽 경리단으로 건너갔고요. 삼청동으로 건너갔고요. 그거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렇게 쫙 잡아서 수많은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게 마카롱 카페죠. 하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카롱 카페 자체가 최근에 제가 아는 분도 주택가상권에서 마카롱 카페를 열심히 만들고 하는 분도 있고 최근에 뭐 이런 대형 할인마트 내 특수상권에서 마카롱 카페를 하시다가 장렬하게 문을 닫으신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먼저 저는 이들 부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창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 1번 단기적인 목적은 뭐지? 중장기적인 목적은 뭐지? 이것부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부가 첫 번째 해야 될이 고민은 무슨 사업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첫 사업으로 알토나 같은 종잣돈을 가지고 고깃집을 하든 카페로 하든 저는 첫째 종잣돈 7천만 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3년 내 5년 내에 지금은 7, 8천으로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시즌2에서는 뭐 1, 2억대 아니면 3, 4억대로 창업의 볼륨을 좀 키워가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드맵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 부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까지는 그냥 남편, 아내 이 역할이었습니다만, 창업 시장에 와서는 누가 사장할 건데 이거 정해야 됩니다. 즉, 이 셔티브, 창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아내를 사장 역할할 것인가, 남편이 사장 역할할 것인가, 부부니까 공동 사장하면 되지 않아요? 두 개의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좀 공정한 동업계약서라도 작성을 하면서 서로와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뭐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듯이 저는 제가 보기엔 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도 둘도 셋도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단기적인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쉬운 아이템, 남보기 좋은 아이템, 깨끗한 아이템, 그럴싸한 아이템보다 조금 어려운 아이템, 힘든 아이템, 남들은 감히 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아이템 이런 쪽에서 기회요인을 찾는 게 투자 대비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아이템을 놓고 본다면 뭐 카페 창업이든 고깃집이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창업시장에서 중요한 스테디셀러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러고 있죠. 그렇다면 카페 쪽으로 저는 안정적인 수익, 그러니까 전는한 7천에서 1억 정도 투자한다그러면 40대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미니멈 3,400 수익은 떨어져야죠. 최소. 뭐 여차하면 5,600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속내죠. 그러면 카페에서 그 정도 한다면... 7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를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 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점포비용 뭐한 5, 6천 나머지는 시설 투자해서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작은 카페에서 한 달에 3, 4백 이상 수익을 올리려면 매출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돼야만 어느 정도 안전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어 서울수도권 상권에서 1억 미만 투자한 카페 수익성을 테이크아웃 내지는 테이크인 정도만 판매하는 카페들 같은 경우는 한달이익이 200만원 넘는 가게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최근에는 카페 배달 쪽 시장 같은 경우는 반짝 틈새를 공략해서 약간 좀 성과청철이 잘 되는 것도 있었는데요. 즉 카페로 3,400 이상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장 내 판매와 내주는 그 테이크아웃만에서는 한계가 역력합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가 객단가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카페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 단순하게 커피 많다는 개념보다는 커피 플러스 디저트 내지는 커피 플러스 간편식을 이용한 딜리버리 시장까지 공략, 공략할 공략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딜리버리 시장 제가 배민, 배민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여차하면 객단가를 2만원 이상으로 어떻게 세트로 묶을 것인가 여차하면 수까지 팔아야 되나 딜리버리로 뭐 이런 생각까지 조금 방법을 접근해야 되는 결국은 카페 창업으로 성과를 내려면 틈새 배달 상권을 포함한 이런 틈새 입지에서 저는 마카롱 하나에 못 매지 마시고 마카롱을 포함한 세트 그리고 간편식 이런 부분까지 객단가를 2만원, 2만, 2만 5천원 제가 아는 분은 카페를 하는데 보틀까지 해서 뭐 배달 단가가 2만 5천원 하는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익 올리는 이런 카페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배달 전문 카페로 갈 것인가 배달 전문 카페는 월세는 싼데 들어가면서 마케팅 비용을 대신 뭐 배민과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카페 창업이 있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고깃집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깃집 같은 경우는 식사류와 주류, 그러면 오히려 주류 쪽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7, 8천 정도 고깃집에서는 첫째 시설 투자가 많은 건 지양해야 되겠죠. 두번째, 저는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있겠습니다만 여차하면 요즘같은 시기에 특히 돼지고기 관심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돼지고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돼지고기 관련 고기 포차 스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삼겹살 포차든 갈비 포차든 아니면 돼지 부속물 포차든 아니면 뭐 껍데기 포차든 즉 간단하게 술 한잔 할수 있는 중하급지 1층에1 0평 그러면서 영업시간은 오후, 6시, 오후 5시부터 여차하면 새벽 2시까지 할수 있는 이런 쪽의 포차 아이템. 관건은 1번. 맛은 프랜차이즈 고깃집보다 당연히 맛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기가 맛있으면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고기 플러스 그 동네 핵심 수요층에 맞는 그들의 고객층의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객관리. 이건 기본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수익성만 본다면 저는 고기 쪽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아 고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사는 거 이런 거 싫습니다. 한다면 아내의 견대로 카페 쪽으로 쳐다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두 분이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는 1단계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몸이 힘들더라도 거꾸로 살더라도 좀 이렇게 고기 포차 스타일의 틈새 입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심야상권이 발달된 입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아파트 앞에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남부는 시각도 있고 하니까 깨끗한 카페이고 싶습니다. 한다면 저는 카페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테이크인, 테이크아웃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딜버리, 배달 아이템까지, 배달 컨셉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고깃집, 카페 창업, 결국은 이 고기나 카페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대는 출점 컨셉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할 건데 물론 프랜차이즈로 할까 독립점으로 할까 전수로 할까 창업 이런 스타일의 컨셉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고기라도 어떤 스타일의 고깃집 카페라도 어떤 스타일의 카페 이런 수익성 관점에서의 출점 컨셉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아이템 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부터는 부부가 상권에 나가는 연습을 이잡듯이 가까운 상권부터 아까 고기라면 심화상권 카페라면 틈새 배달입지까지 가능한 틈새입지 카페상권이 어디일까 상권에서 나의 롤모델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그런 창업자들을 직접 두발로 찾아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얼마 투자해서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인터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수익성 그리고 우리나라 창업시장에서 꼭 염두해야 되는 게 저는 지속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연 어느 정도 지속가능할까 이 아이템 컨셉이, 이 동네 컨셉이 이런 부분들 꼭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상권 인터뷰, 시장 조사에서 꼭 보셔야 되는 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이 그 아이템을 운영하는 창업자가 진짜 행복하신가? 이 시각을 꼭좀 살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셔야 되거든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병 들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움직이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복지수까지 체크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아이템이 든 결국은 창업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다고 해도 실행을 하는 단계죠. 그게 아니면 독립점으로 간다면 어떤 아이템을 정하는 데까지는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점포를 직접 계약한다든지 계약금이 들어가는 거죠. 때문에 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대한 필터링, 사정검증이죠. 이 단계를 좀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첩경,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업통의 포스트 코로나 창업상담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대한민국 창업자들의 고민을 낱낱이 해결해드리고자 마련한 포스트 코로나 창업상담 첫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예, 대한민국 창업시장 역동적입니다. 경제 치열합니다. 성공률보다 오히려 실패율이 높은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 창업통 t v 특히 김상훈 소장은 창업자들의 고민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창업통TV를 통해서 창업시장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것 창업통TV와 저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창업통TV를 통해서 오늘 첫번째 창업상담이었는데요 두번째 세번째 창업상담도 이어집니다 동시에 이 창업통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창업시장 어떤 궁금증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저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이 궁금증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객관적인 창업상담 그리고 그 대안을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창업시장 궁금증 저에게 메일, 전화 직접 찾아오시면 되고요. 직접 찾아오시면 돈을 받습니다. <웃음> 예, 제가 메일 상담이나 이런 거 언제든지 제가 무료 상담 해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쭉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창업 상담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